서예에 관심 있으신가요? 우리 채널을 보신 많은 분들이 서예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예에 관한 방대한 내용들을 올려봤지만 순서대로 한땀한땀 한땀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30여 년간 서예를 지도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차곡차곡 정리해 서예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타타오의 유튜브 서예학원 말 그대로 서예학원을 온라인으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최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 했었고 마침내 스스로 만족할만한 영상들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서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서예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부담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초급반의 문을 여는 것으로 유튜브 서예학원을 시작하려 합니다. 채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가입 버튼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은 서예 초급반만 나올 거예요. 초급반에서는 서예의 기본획과 한글 판본체 그리고 한자 예서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서예를 독학으로 10년 하셨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왜냐면 하 이 안에 모든 필법의 비결이 다 녹아 흐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이후 어떤 서체에도 힘이 실리고 정신이 담기게 되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금액은 아주 저렴하게 월 1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입을 누르신 다음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이 아래의 정보들을 입력한 후에 구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달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언제든 해지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초급반 강의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차 중급반과 고급반, 작가반의 강의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영상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알차게 준비해 나갈 테니 심도 깊게 서예 공부를 하실 분들이라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구독자분들도 기존 방식 그대로 채널의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될 테니까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도 서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 삶에 진정 여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빽빽한 정보의 숲 사이에서 티없이 맑은 화산지위를 자유로이 날아가는 붓, 더구나 그붓 끝에서 지혜가 샘솟고 넓은 시야가 펼쳐지니 이런 시대야말로 서해가 꼭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 우아하고 고즈넉한 길에 제가 길잡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뵐게요.